차는 네. 공유전자쌍을.. 아 공유전자쌍을? 어.. 받는 애고 어네 염기는 네, 네. 공유전자쌍을 주는 애그 공유전자쌍이 뭐죠? 제가 h 플러스 이런 것까지는 알겠어요. <웃음> 동유자 수는 뭔 뭐, 뭡니까? 뭐 음. 만약에. 네! nh3가 이렇게 있는데. 음, 네! 여기 이렇게. 점이 두개 찍히잖아요. 네! <웃음> 그래서, 음, 음, h랑, 네. 결합을 하는데, 네, 네. 이 공유 전자쌍을 네. 얘가 이렇게 얘한테 줘서, 어, 이렇게 되니까,